안녕하세요. 이곳은 완도 건어물입니다. 새우, 멸치, 오징어, 대추, 미역, 그리고 모자, 양산, 각종 미용 재료까지 있습니다. 완도 건어물에 오시면 다양한 제품들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후회 없는 선택. 도깨비 시장에 오시면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